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캡컷 강의 제3강 캡컷의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제가 편집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기능들 색보정, PIP, 키프레임, 크로마키 이네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름들은 다 생소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되게 쉽고 간단하니까 제가 천천히 잘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보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캡컷 영상을 불러왔고요 영상 불러오기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렇게 불러본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면 필터 보이시죠? 편집효과 옆에 필터 그 다음에 조정이 있습니다. 이 필터와 조정 이두 개만으로 색보정을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이런 스타일 들어가서 네온 네온을 하면 완전 이렇게 네온처럼 표시가 됐죠? 단풍이 그러면 이 농도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싶다. 50% 100% 쉽죠? 간단하죠? 여기 있는 이 농도 바를 이용해서 조절하실 을수 있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필터 같은 경우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종류가 많은데 넣는 방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필터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보죠? 조정이 있는데요. 필터 옆에 바로 조정이 보이시죠? 그러시면 발...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밝기를 누르면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밝아지죠 왼쪽으로 가면 어두워지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똑같아요 넣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간단하죠? 필터도 그렇고 조정도 그렇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넣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시면서 직접 하나씩 눌러 보셔서 그런 색보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보정 이었고요자그 다음 두번째는 PIP PIP 기능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을 이 영상 위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PIP를 눌러볼게요 PIP를 누르면 PIP 추가 같으죠 PIP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놓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자르기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자르기 그 다음에 추가,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기존에 있던 타임라인 밑에 또 하나의 타임라인이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위아래, 난 이렇게 조그맣게 넣고 싶다. 두 번째 불러온 PIP 영상을 조그맣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누르면 크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조절해서 역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들을 쓰게 되면 PIP에 대한 기능들이죠. 쉽게 자 그럼 이렇게 PIP를 추가한 상태에서 한 번씩 볼게요. 혼합모드, 어, 혼합모드는 뭐냐? 여기도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필터 넣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PIP를 놔두고 싶다. 재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레이어. 레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난두 개를 불러왔다. 이 상태에서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때 쉽게 편집을 할수 있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다 메인 트랙 메인 트랙 버튼을 누르면 이게 메인 트랙이랍니다. 내가 이두 번째 레이어 PIP를 메인 트랙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취소하고 싶다. 되고요. 다시 이게 PIP 끝이에요. PIP 추가하고 싶으면 더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영상 뿐만이 아니라 사진도 똑같습니다. 제는 썸네일이죠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추가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나를 나타내면서 이 영상들을 보여주게 하고 싶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다 가능하죠 p i p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은 뭐냐 내가 어떤 영상을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보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 표시가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길,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절을 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작게 만들고 또 추가가 됐죠? 빼고 싶으면 마이너스 누르면 됩니다. 빼기 버튼을 누르고 그럼 다시 빼졌습니다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내가 이거를 영상을 작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럼 또 키프레임 하나 생겼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을수 있습니다. 자,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천천히 적용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뺀 다음에 빼보면 여기서 내가 이까지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 싶다 이러면 재생을 해보면 천천히 빠지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사이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기능... 간단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적용한 상태에서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PIP도 연결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PIP를 불러온 상태에서 PIP에 대한 키프레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겠다가 플러스 추가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다가 그럼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겼죠? 이렇게. 미리 바꾸고 설정을 해도 되고요. 가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죠? 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가능합니다. 키프레임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크로마키 크로마키는 중요하면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PIP에 들어가서 보통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크로마키 소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한 다음에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크기 조절 이 상태에서 크로마키 버튼 보이시죠? 크로마키 누르고 컬러피커 누른 상태에서 초록색을 눌렀죠? 그 다음에 채도 누른 다음에 없애기 하면 이렇게 뜹니다. 쉽죠? 크로마키는 이게 끝이에요. 자 다시 크로마키 들어가서 채도를 다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던 영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초록색깔에 대한 크로마키가 가능하죠? 크로마키 효과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캡컷의 중요한 기능들 색보정 PIP 키프레임 크로마키 이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강의들과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로 나눠서 강의를 해드린 거고 이제 캡컷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번외 기능 그리고 장단점 렌더링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캡컷 강의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